파한물질 나온다고 말씀 주셔서 버린다. 뭘 본데? 2021년 6월 6일 마지막 가로본능이다. 사이드 레버라고 정식 명칭이 있더라. 프론트 레버, 백 레버를 체화시키고 들어가도 부상당할 위험이 높은 스킬인데 무근육 고중량인 상태로 어떤 단계도 없이 될 때까지 들이대다가 손목, 팔꿈치, 어깨 싹다 나가서 한 달을 쉬었다. 몸과 가장 먼 손목에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거고 팔꿈치 어깨도 다 갈렸을거다 팔굽혀펴기 엘쉿, 프론트레버, 백레버 모두 체육하고 위험 가능성을 줄인후 가르본능으로 넘어갈거다 일단 엘쉿 완성동작부터 시도해보면 다리가 안뜬다 힘 자체가 안들어간 느낌이다 음.. 이 밴드를 다시 보게될줄은 몰랐다 어.. 안아프다 밴드로 하니까 쉽다 30초 버틸 수 있게 되면 다음 밴드로 넘어간다 근데 이건 내가 운동하는게 아니라 밴드가 다 하는 것 같은데 팔굽혀 펴기로 해서 팔 힘이 좋아졌나 여튼 쉽다 프론트레버 백레버를 위한 추가 시공 들어간다 건데? 준비군을 한마디로 그러나 서 콘크리트 뚫을때 먼지가 굉장히 고역인데 진공청소기를 옆에 대고 작업하면 먼지가 거의 남지 않는다 진공청소기를 한마디로 옆에 대고 먼지날림없이 타공해준다 타공 끝 칼블럭, 나사 망치 타공한 곳에 칼블럭을 꼽아준다 망치로 박아준다 안전캡을 단단하게 부착시킨다 여러번 말씀 드리지만 본인 목숨이 3개 이상이라면 안전캡을 안붙이셔도 된다 안전캡 부착 완료 봉 단다 봉을 쪼은다 안전검사 해본다 매달려 굿자 이제 마지막이다 설치된 봉에 링을 걸어준다 프론트레버 한번 해보자 뭔데? 머리가 왜다인데내 키가 191인데 시공한 공간은 162cm밖에 안된다 어 시간 돈다 날렸다. 야, 니 무슨 짬을 그러자는데? 야, 에이씨. 이 어깨 나가겠다. 아, 잠시 새끼네 시만요잠시만 야. 야. 편하게 만요 잠시만요. 잠 그래 요 그래 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게프린시만요잠시만하잠시만 말하는데 하품하지 말고. 우씨.